조리 과정에서 익히기. 자, 익힐 때, 익히는 뭐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자, 무슨 방법을 이용할까? 크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수별조리 방법, 근열조리 방법, 자, 이렇게 나눴을 때, 서별 조리 방법에는 그 결국에 열을 공급해주는 매체는 어, 뭘까요? 물, 물 그다음 가열하면은 수증기 나오는 자, 이런 쪽을 이용을 해서 뭐 데치기, 뭐 은근히 삶기, 그냥 삶기, 뭐 끓이기, 증기로 찌기 뭐 이런 형태의 조리 방법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그 다음 근열 조리에서는 뭐 굽기라든지 오븐에서 조리하는 방법, 그 다음 기름을 이용한 조리, 자, 기름을 이용한 조리 방법에 튀기는 형태, 순간 뽑기, 뭐 뽑기 자, 이런 형태, 그럼 이제 조리 방법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조리 방법별. 자, 조리 온도, 조리 형태, <웃음> 조리 특징. 자, 이렇게 뭐 나타냈습니다. 보시면은 꼭뭐 뭐 기억을 해야 된다라기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형태니까. 자, 대치기. 브랜칭. 조리 온도는 약 100도씩. 뭐 조리 형태는 이건 주로 어떤 대치기 정도 준비 단계. 뭐, 본조리라기 보다는, 주로 채소나 육류나 뭐 뼈, 토마토 이런 것들에 주로 데치기 조리 방법을 쓰고, 다음 이제 은근히 삶기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칭이라고 얘기를 하는, 은근히 삶는다는 얘기는 100도까지 올라가는 온도 아니고, 아니고, 그냥 약 한 66에서 85도 정도의 좀 낮은 온도에 이제 조리하는 건 방법입니다 주로 단백질 식품 부스러지지 않게 익히는 방법이다 뭐 예로써 뭐 계란이나 새우, 생선 이런 것들에 예, 적용을 한다 그 다음 삶기, 보일링 <웃음> 자, 약 100도씨 온도입니다 글자 그대로 뭐 준비 단계에 삶기도 사용할 수도 있고 실제 조리 단계에 삶기도 활용합니다. 면류나 감자, 고구마, 밤, 옥수수 뭐 건조 채소 뭐 익힐 때 알맞은 방법입니다. 삶기입니다. 그다음 끓이기. 자, 끓이기, 스머링이라고 백도보다 조금 낮은 온도입니다. 계속 끓이는 온도한 96도 정도는 음? 우리가 온도가 일반적으로 나와요. 국이나 찌개나 스튜 같은 국물 요리에 적합한 조리방법입니다. 이거는 96도 정도 같으면 그래도 뭐 수분증발을 최소화 좀할수 있는 방법이다. 100도까지 안니까 물이 뭐 펄펄 끓는 정도가 아니고 조금 온도를 낮춰가지고 이렇게 끓이는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증기로 찐다, 스티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증기 온도가 뭐 109도에서 128도 증기 온도가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압력을, 압력이 걸려지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증기에 서 조리가 이루어지므로 영양과 모양 유지에는 좋은 조리방법입니다 여러분 128도 이거 올리는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 여러분 그 미생물 실험하고 할때 오토크레이브 있죠 오토크레이브에 그 압력 어느정도 올려야 온도가 121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 5기압 이상 걸려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기 찌기에 스티밍에 이 온도가 100도 이상 올라간다는 얘기는 압력이 걸려진 상태라야만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다음 기름을 이용하는 조리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뭐 크게 나눠 가지고 우리 잘 아는 자, 튀긴다. 딥 프라이. 볶다. 팬에서 팬 프라임, 순간 뽑기, 그냥 뽑기에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뽑는 순간 뽑기. 자, 이렇게 나눴을 때 대개 온도가 보세요. 튀기거나 뭐 뽑거나 온도가 165에서 180도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뭐 순간 폭에도 발연점에 가까운 온도까지 올라갑니다. 발연점이 뭡니까? 연기가 발생됩니다. 기름을 가열을 하면은 연기가 발생돼요. 연기가 어 파란 색깔의 연기가 쭉 올라옵니다. 그 속에는 아크로레인이라고 그러는 벌써 기름이 열에 의해서 가수분해 되어서 지방산과 그리세로로 벌써 가수분해 되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그리세로리 탈수반응이 되어가지고 파란 연기가 올라옵니다. 발연점입니다. 그럼 발연점에 벌써 상당한 양의 기름이 가수분해 되어가지고 파괴된 상태에서 탈수반응까지 일어나서 아크로레인이 올라옵니다. 그 아크로레인은 바람성 물질로 굳어져 있어요. 거의 바람성 물질로 굳어져 가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아주 나쁩니다. 특히 발연점에 연기 올라옵니다. 그 다음 온도 더 올립니다. 불이 붙어버립니다. 발화점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서 그 온도 이상 유지되면은 계속 연소됩니다. 연소, 불이 붙어서 안 꺼집니다. 연소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름, 그러면은, 아, 발연점, 그 다음, 인화점, 연소점. 자, 이세 가지가 나온다. 생각하시고, 자, 튀기기에 주로, 어, 매체, 매개체, 뭐로 쓰냐, 뭐 식용유라든지, 소 쇼트닝유 볶기, 마찬가지 뭐 식용유나 버터, 순간 볶기 식용유, 자, 문제는 160, 5도에서 180도 올렸을 때 기름, 열분의3패 이런 것들 많이 됩니다. 많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볶고 튀기고 맛은 참 좋은 맛은 내요. 분명한 것은. 그런데 너무 이런 거를 가지고 기름을 이용한 방법은 많이 자주 쓰지 않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목적은 뭐 우리가 이 기사를 아시는 부분이고요. 자, 기름 사용량도 음식 크기 대상 대표 메뉴 튀기기, 탕수육, 새우튀김. 그 다음, 볶기, 돈가스. 순간 볶기, 찹스테이. 자, 이런 형태. 그 다음, 이제, 기름에, 기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방금 얘기한 부분이, 자, 기름 특성에 녹는 점, 발연점. 자, 이런 것들. 식용유 되게 녹는, 녹는 점, 버터 녹는 점 36도, 라더 33도, 올리브 0도. 그러니까 예, 0도 이하 되면 올리브유는, 그러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온다, 방고체 상태로 이렇게 되겠죠. 기름 형태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발연점, 연기가 납니다. 자, 식용유, 자, 230도 발연점, 정확한 건 아닙니다. 기름 종류별로도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약 정도로 보시고. 그 다음, 버터는 150도 정도 낮은 온도입니다. 발연점이. 라더 190도 정도, 올리브유 190도 정도. 이렇게. 그러면은 발연점이 얼마인지 낮은 기름을 가지고 뭐 튀긴다든지 이런 것은 피해줘야 되겠지, 그죠? 자, 그 다음. 익힐 때 식품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이제 이 얘기입니다. 뭐 당연히 단백질 열 변성에 이해가지고 변화가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는 어떤 변화가 올까요? 지금 그냥 익히기 정도에서는 열에 의해 가지고 뭐 열에 의해서 가수분해되는 이 정도는 아니잖아. 그죠? 아니니까 그냥 물리적인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농말 호화에 의한 소화성 향상 자 농말이 호화됐다 쉽게 얘기하면은 쌀을 가지고 밥을 만들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자, 여기는 물리적 변화예요, 화학적 변화예요. 자, 물리적 변화도 들어있고, 화학적 변화도 들어있습니다. 물리적 변화는 뭐 어떤 경도라든지 뭐 점도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화가 왔는 거고, 화학적 변화는 그 안에 결국에는 쌀이 밥이 된다는 얘기는 어때요? 그농말그 구조 뭐 구조가 각농말별로 종류의 구조가 다 다르잖아. 엑스레이 데이터 보셨잖아, 그죠? 달라요. 그래그 구조 사이에 어찌 되든지 물이 들어가서 수화가 돼야 됩니다. 수화돼서 젤라틴화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물의 수화 과정 들어가고 이거는 화학적 변화입니다. 나머지는 물리적 변화입니다. 그 다음 유지가 융해, 뭐 용해 녹았다. 그건 물리적 변화고 이제 산화가 됐다. 이러면 이거 화학적 변화입니다. 결국에는 조리하는 모든 것이 물리적 화학적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조리 과정 을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물리하고 화학의 베이스 없이는 설명이 정확하게 될,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조리 과정에서 우리가 맛을 갖다가 내기 위해서 간을 포함해서 맛, 자, 맛을 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음식을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맛을 내는 것은 기본입니다. 맛하고 음식의 안전, 안전과 맛은 기본이에요. 이거 되고 나서 그 다음 그 위에 이제 뭔가가 더 추가가 돼야 됩니다. 자, 맛을 어떻게 낼 거냐? 음? 맛을 어떻게 낼 거냐? 자, 맛내기. 그래, 맛에는 어떤 맛이 있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맛은 우리 크게 나눠가지고, 이네 가지 맛입니까? 네 가지 맛. 자, 단맛, 신맛, 쓴맛, 짠맛. 여기에? 매운맛. 매운 맛난맛. 자, 단맛, 쓴맛, 신맛, 짠맛. 그 다음, 맛난맛. 음? 어 그래 그걸 감칠맛이라고 얘기를 하지. 감칠맛. 그죠? 자 이거 맛 이외에 뭐 다른 맛도 여러 가지 우리가 에, 형용사로 아주 표현하기 표현하는 그런 맛 종류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문제는 이 맛만이 기본 맛이다 얘기에요. 그럼 기본 맛이라는 게 뭐가 뭐를 기본 맛이고 나머지는 기본 맛이 이렇게 조합을 이루어 가지고 우리가 느끼는 맛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감칠맛, 감칠맛도 기본 맛으로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기 전에는. 이게 감칠맛이 기본맛이냐 아니냐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본맛이 되려 그러면은 뭐가 밝혀져야 되냐 하면은 뭐가 밝혀져야 될까? 어, 우리가 우리 맛을 내는 혀의 감각세포 있잖아. 그렇죠? 혀에서 그 맛을, 그 맛을 감지할 수 있는 그 감각 기관이 존재하는, 한다는 걸 밝혀야 됩니다. 그게 그 존재하는 감각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우리 혀 속에 밝혀지지 않으면 그 기본 맛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밝혀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기본 맛에 추가가 됩니다. 매운맛? 매운맛은 통증이라고. 그래, 통증이기 때문에 그게 맛을 감지하는 그 물질이 어떤 맛이 우리가 감지할, 감지할 수 있느냐? 그 감, 감지할 수 있는 센서에 그 센서란 결국에는 감지할 수 있는 하나의 우리 감각 기관과 그 그걸 할수 있는 하나의 물질입니다.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밝혀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냥 통각이다 이얘기예요 그냥 뭐뭐 뭐 이렇게 찌를 르때 아픈 그런 감각이지 그맛맛 맛, 맛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단맛, 신맛, 쓴맛, 짠맛, 그다음 감칠맛 이것이 내는 이것을 내는 물질은 뭐냐 얘기예요. 이제 그걸 찾아 들어가야 되잖아. 단맛 내는 물질이 있다 얘기야. 어떤 물질이 단맛을 내느냐, 신맛은 어떤 물질이 신맛을 내느냐. 물질, 분자 레벨에서 물질을 찾아가지고 설명이 돼야 돼요. 쓴맛, 짠맛, 마찬가지. 자, 그러면은,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식재료에서 자, 이런 거. 자, 짠맛.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이 짠맛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속에 짠맛 나타내는 물질이 뭐냐 얘기예요. 그죠? 그래. 그걸 이제 찾아 들어가서 그걸 잘 이렇게 컨트롤 해야만 결국에는 맛 컨트롤이 가능하잖아. 맞죠? 바로 그거예요. 단맛도 마찬가지. 단맛. 자, 단맛을 한자로 감미 달감자 감미 그다음에 짠맛을 짤함자 한미 그래요 신맛을 산미 그래요 산미 쓴맛을 고미 감칠맛 매운맛 여기 맛이라 캔데 실제로는 맛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신미 이렇게 이걸 매운 매운 맛을 신미라고 예, 일단 식재료는 자,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 각각에 대해서 이제 이 맛을 나타내는 물질까지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자, 들어가자. 뭐 조리 과정, 담기네요. 자, 담기, 뭐 상차림. 그러면 이 뒤쪽에 나올 거예요. 각 맛에 대해서 이제 물질별로 들어가는 것은 그때 들어가도록 하자, 하자.